설정 네. 아, 잠깐만요 설정에서 네. 비디오 원래 아니 내가 안 보이잖아요 월 누르고 네. IP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맞춰주고 지금 음. 화면이 뒤집어져 화면 있는 거, 걸 화면 화면 가서. 뒤집어져 있는 걸 지금 제대로 맞출 거지? 네. 어. 각도 온, 어, 여기, 여기 거지 안에 화면 여기 음. 눌러서 음. AIP 선택하고 180도, 180도, 180도. 업데이트 오케이. 하나 하게 되면 업데이트 하게 되면 왼쪽 위에 거 잠깐만 왼쪽 네. 위에 게 다시 정상적으로 똑바로 오고. 아까 이제 저거는 지스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HDMI 2 이게 DP DP 연결한 거. 오케이 얘를 각도를 다시 180도, 180도, 180도. 업데이트, 누르면 업데이트 누르면 오른쪽 것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바꾸는. 자 모니터를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고. 예. 이렇게. 예. 지금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면. 자, 이게 기존에 이제 바꾸고 나서는 이제 정보값이 안 올라오잖아요. 위에 보시면. 다시 검색이라는 게 나와요. 아, 그렇지. 얘를 누르면. 이게 다시 바뀐 예. 그 값이. 들어 NDS가 있고. 이제, 예, XS가 되고. 이건 될 거고. 나머지. 그럼 한번 영상을 한 번. 하고 했고. 더블 클릭을. 아니. 걔만 한번 확대해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네개 전체 다한번 해보세요. 응? 나가지? 뭐 하나만? 아 뭔가 아 접속을 한 번씩 해줘야 되나? 아니, 아니. 아니, 해도 전체를 하면 뭐가 사라지 어, 전체를 했을 때는. 안...